한번 지르자. 지르자면 와, 아잉 하시죠. 아, 기분 좋은. 무요, <웃음> 무요. 그래 나 돈미세다. 그래 나 돈미세다. 웃쩌라고요 7만 9000원월료일 방송 못 봐서 아쉬웠어요. 오아 하나님, 7만 하천전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쏘세요 오늘 단전 방송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 켰지 1분도 안 돼서 바로 어 제목 어겼는데 이것까지. <웃음>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제목 오늘만큼은 단잔하고 용하게 방송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분도 안 돼서 어겨버렸네?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톤 괜찮나요? 이렇게 좀차분한호롱이가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어떻습니까? 안할것 같죠? 자 여기 보시면 메인 마이크라는 게 있죠? 지금 살살 얘기하고 있는데 도 지금 주황색을 넘어가고 있어 갑자기 소리 빡! 지르면 중간 이상 넘어갔다 무조건 이게 남아요 최대 한번할 때마다 하나씩은 좀넘어가고매판 최대 두 개씩 합시다! 네! 네 나왔죠? 요거 보시면은 요거 주황 색깔 가운데까지만 안 가면 됩니다 아! 내가 네, 가죠? 내 네, 소리 질렀어요 주황색깔 중간까지 가면은 제가 구독권 썰거예요 제가 요즘 댓글창을 좀잘 보는데 댓글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탁구 주제에 시끄러워 죽겠네 어? 입좀 다물고 해라 귀 아프네 여러분 잠깐 여러분 그 댓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입좀 x x 고 해라 댓글이 있어서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보이지 않을겁니다 네, 저만 볼수있는거고요자 지금부터 반 넘었죠 네 자, 이거는 게임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하는겁니다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말이야 어? 그거만 보면 아주 그냥 화가 치밀올라 열심히 방송하는데 뭐 시끄럽다 뭐 해다 소리 한번 지르자 7500원 <웃음> 아인 맛있죠 아난 돈미세야 아 기분 좋은 뭐요? 뭐요? 그래 나 돈미세다 그래 나 돈미세다 웃쩌라구요 자, 5분 쿨타임이 어차피, 어, 소리 질렀는데 괜찮아. 여러분, 이게 낫지 않아? 그지? 하지만, 그래도 컨셉은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포유가 재밌다고. 얼마나 할거 없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어. 어우, 리 웅신 목표력이 뭐 햇벌단지를 숨겨놨는지, 동굴 탐험 좀 들어가야겠다. 아, 동굴 중저음 목소리 멋있죠? 망했어요. 8 0 0 감사합니다. 돈으로 맞아라. 아, 아파요. 네, 구독건 2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저음으로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게임의 진 이유를 말씀해 드리자면 전적으로 정글러의 탓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는 오로지 정글러의 탓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누굴 탓하냐? 초원글러를 탓해야 된다 이게 탱커의 탓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당장 스마트폰 압수하십시오 내가 이게 내 트롤이라고요? 이 제가 트롤이라고요 이게? 지금 몇 개예요? 됐어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마 끝까지 가 아니 너는 뭐 산책 가러 왔냐? 음,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마 하지마 어휴 진짜 걸빗만 하면 포기하고 항복 누르고 어휴 진짜 하지마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의자랑 같이 계세요 이자님 나가줘요. 뭐지 의자님만 사랑해요 의자님. <웃음> 와열심히 해서 하지 말래 나보고. 저격증을 당한다는 건 그만큼 위협적이란 거지. 그럼 나 잘하고 내가 선택하는 건 모두 그렇게 위협적이 여러분들께 위협적이고 가공할 위협을 갖고 있다는 거 아유 잘 알겠습니다. 난 잘해. 난 강력해. <웃음> 심롱님들 화이팅부롱님 마음껏 괴롭혀주세요. 저 마음껏 괴롭히라고 하시는데 저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겁니다. 뭔일이야 너무 쎈데? 아, 깜깜이 왔나봐 깜깜이 왔나봐. 막아야 돼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자,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깜깜이 왔나봅니다. 깜깜이 깜까비 1도. 깜깜이가 있대. 깜깜이 있대. 깜깜이 1도. 다 가가면 무조건 무조건 하나고요. 제가 이거 소리 지를 때마다 다 해버리면 지갑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롤리랑 게임은 없다니까요 왜 자꾸 없는 게임을 찾으세요 저한테 롤리랑 게임은 없어요 저 아령이거든요? 아령이니까 이거 스택 하나 넣는 거 음, 나이스 했다 나이스 <웃음> 어? 아,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아 브레이브 버드 써야죠 그럼면 그게 낭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더 재밌던데 난 나이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웃음> 너무 잘한다. 나 너무 잘한다. 너무 멋있다. 뭐야? 어디 갔어? 어, 왜 이렇게 망했어상대 팀? 뭐야? 야, 저거 넘었나요? 안, 안 넘었죠? 네, 안 넘었죠? 안 넘었죠? 형? 아니야, 안 넘었어, 안 넘었어. 아니, 안넘어안넘었어아안 넘었어. 안넘어 절대 안 넘었어. 넘지 않았어. 넘지 않았어. 아이샤! 아싸. 아나 너무 멋있어 갖고 지고 넘었네 오케이 하나 정리 아 너무 멋있었어 잘하는 거 인정받고 이천원 쓰는 거 나쁘지 않아 빨리 소리 질렀너무너무나어가는 아이가 시장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이 스테이 치워버렸어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소리 안 지르면 재미가 없어? 안 지르면요 뭔가 아쉬워요? 아 그래요? 아, 제발 오지 마. 무빙 응, 안 죽어. 응, 안 죽어. 뭐... 무... 아니, 왜 이렇게 망했지? 우리 갑자기 우리 봐서 싸워야 돼요. 이거... 응, 여기...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씨... 진짜... 아, 무서워 죽겠네. 진짜 저거... 아, 진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여기... 아, 왜안 죽어? 줄거죽줄 죽고, 줄거죽줄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죽 죽고, 죽고, 다고죽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죽고, 고 죽고, 죽 호롱 치킨 배달 왔습니다. 주문 하고 1분 안에 배달하는 호롱 치킨. <웃음>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가장 죽여, 가장주여 어, 어, 어, 죄송해요,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웃음> 나갈게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자 심지어 여러분 오늘 제가 조용히 한다고 이제 뭔가 잔잔 뱅송을 한다고 해서 이제 마이크의 이 볼륨 미터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어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원래 텐션대로 돌아가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거 했다가 내가 더 아플 것 같아 어, 내 지갑이 말이죠 자. 여튼 심지어 여러분 아까 약속했던 거 여섯 어, 개죠네섯개 6개 맞죠? 여섯 개만딱 쏘고 아, 여튼 심지어 여러분 오늘 너무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도 언젠가 또 이런 이벤트 할 거니까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또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번에 도 만나 뵙도록 할게요 롱바